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이중취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된 사업장만 피보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한쪽만 고용보험이 취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때 주된 사업장은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두 번째는 월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세 번째는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으로 한 사업장으로만 피보험 자격 취득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건설 현장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중 취득을 허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노무제공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 각 사업장에서 모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각 사업장에서 피보험 자격 이중취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무 제공자와 근로자로 동시에 근로 및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모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여 노무 제공자와 근로자로서 각각 피보험 자격 이중취득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이중취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